뒤로 출수. Thank <laughs> you. 이것이 진정한 필리핀 다이빙이더라 <웃음> 저 먼저 나왔어요 강습하고 있어 지금. 중성 정밀 중성 부적 강습하고 있어요.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먼저 나와서. 아니, 어디 땅새가 지나서 먼저 나온 거였어요? 아니, 저기 박원장이랑 쌤이랑 지금 일대일 강습하고 있거든. 그거 쳐다보다가 오줌 말아서 먼저 나왔어요. 여기봐 이쁜척! 이쁜척! 이쁜척!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아직 고함 지를 힘이 있네 Hey! Thank you.